어디에서 어디에서도 어디서라도 에이목잘 풀었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 노래가 내가 될수 있게 만들어준 네가 다가운너 셋을 나 내가 될수 있게 만들 아 조금만 짧았으면 짱인데 깨가 음. 짧아야 되는 건데 뭔 저...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응. 가수위만거지디디라 이거지 오케이 자더할 거야 오케이 디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왜? s 모든 나의 감정 너로 잊고 쓸게 줘. 어 oh, 나는 이 톤으로 가면 될것 같아. 음. Um. s so, 모든 나의 감정 너로 잊고 쓸게 줘. 더빙할게. 오케이. s 모든 나의 감정 너로 잊고 쓸게 줘. 좋은데? 어. 자, 맨 뒤에 가 보자. 이게, 이게 잘 되면 될게안될것 같은데. 가 볼게요. 음. 당연한 거나 나 없어. 나에게만 있어서. o h oh, no. 야 되겠지. 당연한 거나 나 없어. 네, 잘한 것 같은데. 잘한 거 같아. 이 어. Moonlight, light I tell you, this time I wanna rock with you Moonlight, it by me shine on you 어! 좋다! 들어볼게? 응, 네! 너가 빨라 I tell you, this time I wanna rock with you Moonlight, it 다 이... 됐다! I just want to love you 너 혼자 두지 않아 난 혼자 두지 않아 난 이거 좋다 들어봐 <웃음> 오케이 네. 음. so, 오. 감사합니다 요 오로지 널 향해 있어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Right with you Falling to your eyes 모든 순간들이 오로지 향 있어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와한케에끝날 생각이네 더힘 있어야 돼 I just want to love you 자지않난이 okay. I wanna rock with you. 이건 어때? 깔끔하긴 한데 나 좋은데 아가 좀 느려 막 응? I wanna r i t e 이렇게 했으면 조, 뭔가 응. 그런 게 좋을 것 같긴 해서 아아아 응. 아, 아! I wanna rock with, with you 아 오케이 그래 good good yes I just want you I need you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볼게 I just want you I need you 이 맘만 잡고 넌 당연하지 않아 오케이 선 너의 모든 감정 내가 들을 수 있겠죠 선 너의 모든 감정 내가 들을 수 있겠죠 어파 들어볼게 선 너의 모든 감정 내가 들을 수 있겠죠 오케이 아, 오 약간 이거. 새로운 목소리다 응! 완전 따뜻, 오케이 음. 따뜻한 따뜻 따뜻, 따뜻. 해볼게요 하이. 따뜻한 함께 손을 내밀어주는 야이 이히 따뜻 따 어. 따뜻한 따뜻한 언갸 함께 손을 내밀어 주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겠죠 영원 아 다시 할게요 <웃음> 영원한 사랑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겠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요스... 오케이 해 볼게요 독음. 그대 i always need you 아직도 나이아요바람이 나를 맴돌죠. 바람이 나를 맴돌죠. 음. 어, 어. 소용돌이치는 바람 속에 어, 치는은 연결해 줄게. 네. 어, 어. 소용돌이치는 바람 속에 끝난 건가요? 감사합니다어 hey, 이렇게 부를까요? 잠깐만. 좀더 무겁게 해 줘. 조금 더 무겁게. 오케이. 그러니까. Okay. 아, 아, 아. Hey 아무 말없 알아주는 건로좀더 Hey, hey, hey, h 아무 말 없어도 날 알아주는 건어로지 그대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끝인가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목소리> 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어, 조금 힘있게 가도 돼? 그대에게 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들어볼게 아, 두 번째 거 빠르구나 그대에게 그대에게, 그대에게 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가른 길에 가른길가른 가파른 길에 가파른 길에 숨이 찰때도 어, 숨이 좀 급해 지금 다시 할게요 응 가파른 길에 숨이 찰때도 추운 날 길이 네. 이름떠져 오늘도 그대에 품으로 가고 있어 문을 열면 반겨줄 고마운 그대에게 오늘또 그대에게 예스 yes. 네오늘또오늘또 그대에게 품으로 가고 있어 문을 열면 약간 like 랩처럼 문을 열면 문을 yeah, 열면 yeah. 문을 열면 반겨줄 고마운 그대에게 형 그대 다시 해봐요 그대에게 그대에게 문을 열면 반겨줄 고마운 그대에게. 오케이. Okay. 감사합니 You are my crush, I got a crush on you, I got a crush on you. 나는 너에게 rush. You are my crush, I got a crush on you. Oh yeah. Never r u n n n g g i amen amen amen r u n and gone go go go n go never amen run and g o n i got t crush o n y jump 고 o 부다 hush hush w 시 t h u s h hush i 말고 j u m hush hush I got a question, you. I'm l i k a jump h u s h hush. 그렇지 이렇게 어야지 지금의 b 영원히 해롭잖아 좋은데? I don't know what to do Tell me what I gotta do 오케이 okay. 힘 있게 해주세요 예 yeah. I don't know what to do Tell me what I gotta do <웃음> 약간 이건 조금 두껍게 내도 될것 같아 I don't know what to do Tell me what I gotta do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음. 나는 너에게 러쉬 이거예요. 음. You are my crush, I got a crush on you. 나는 너에게 러쉬. You are my crush, I got a crush on you. 나는 너에게 러쉬. 음. 들어볼게요. 거의 다왔다 예. 네. 조금씩만. you my crush 좀만 기다려 주면 될까 you my crush i got a crush on you 어. 나는 너에게 아 오케이 오케이 you my crush i got a crush on you 나는 너에게 rush 소리 좀